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에스코스입니다. 네아 어, 2022년도에는 어, 상황이 좋아져서 어, 많은 캐럿들과 어, 좋은 무대에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23년도에는 어, 또 많은 곳에서 저희 세븐틴 만나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어, 뭔가 도전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븐틴과 2023년도도 행복하게 보내요.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네 2022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2022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네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함께 어 2023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캐럿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이번 연도가 네, 검은 토끼의 개묘년이라고 들었는데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진짜 어,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럿들 너무 사랑하고 17틴 이번 연도에 더 성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h 피뉴 p y n 러드 안녕! 세븐틴 준위나, 2023년 어 검은 토끼의 개몇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캐럿분들 이제 토끼처럼 항상 활발하고 그리고 <웃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이도, 문준이도 된다고요! <웃음> 그리고 이제 검은토끼니가 어, 이제 항상 공강하는 아, 느낌 있잖아요 그래 공강하고 그리고 토끼도 어, 당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어, 항상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까지 먹고 <웃음> 비타민 자,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당근이가 캐럿! 이번 연도 캐럿년이가 <웃음> 우리 캐럿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캐럿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요. 개면년이라고 해요. 아, 이제 안타깝게 솔직히 호랑이 해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검은 토끼의 해, 여러분들, 어, 더욱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면년도 잘 부탁드려요. 호랑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이 다 가고 이제 2023년이 왔는데 어, 새해는 여러분들이 다 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어, 밝게 빛나는 해가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호지입니다 네, 2023년, 개미년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요 캐럿들과 2022년 한해 동안 참 정말 많은 추억도 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2023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추억들을 쌓을 어 뭔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캐럿들도 이제 한살 먹었지만 어 저희도 한살 먹었고 <웃음> <웃음> 함께 좋은 추억 1년 또 쌓아갔다는 것에 또 굉장히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네. 2023년도 너무 잘 부탁드리고 우아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아해. 네. 올해 너무 급생을 많았고요. 아, 이번엔 건강하게 행복하게 검은 투기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캐럿들 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7살이 되었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띠 개면연이라고 하는데요 어, 참 2022년이 다가왔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다는 게참 느끼지가 않는데 그만큼 2023년도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루하루를 소중히 건강히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세븐틴과 그리고 또 저와 2023년도 소중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네, 캐럿대 2022년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이제 2023년이 다가왔어요. 검은 토끼의 해고요. 개묘년이에요. 어, 우리 캐럿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2023년에도 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 도겸이도 앞으로 도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캐럿들도 저희 세븐틴과 도겸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캐럿들을 많이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좋아해 안녕 그들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어 승관입니다. 어개면년 새가 밝았어요, 그들. 아니 벌써 이렇게 새해라니 사실 저도 지금 시감이 잘안 나는데 어또 검은 토끼의 해래요 개면년이 그래서 <웃음> 개개연년이 이게 어감 조금 어렵긴 한데 개면 개묘, 개묘년에 는 우리 어, 토끼띠 인 캐럿들도 그리고 토끼띠 아닌 캐럿들도 모두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승관이도 아마 2023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것도 중간 중간 또 쉬는 것도 잊지 않고 좀 이렇게 스스로도 잘 챙기면서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캐럿들도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걸좀 워라밸을 좀,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뭔가 대본이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좀그 어순이 좀잘안 맞고 좀 두서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 캐럿들 우리 2023년에도 행복하자! 알겠지? 파이팅 하자! 안녕! 안녕하세요 보린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캐럿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23년도 함께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럿들 1월 1일입니다 2023년의 해가 밝았네요 진짜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2022년은 시간이 너무 훅 지나온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제가 다시 2023년에 어, 여러분들께 또새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온 것 같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네, 22년도 또 캐럿분들의 캐럿분들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너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고 어, 멋진 결과물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2022년이 나름 그래도 뭔가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은 지금 그런 기분이 있는데 캐럿들도 2022년은 좀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조금 뭐 아쉽거나 힘들더라도 2023년에는 더 기분 좋은 날들만 가득할 거라는 거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믿어보자고요 2023년도 잘 부탁하고 세븐틴과 캐럿 흉낼 수 없는 세븐틴 캐럿 잊지 말고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